이제 단거리 경기장 제대로 입장이 됐나요? 맞습니다. 네, 타마마치노미야키념 이번에 방에잘기가됐고 저희도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. 타마마치노미야키념2 0 0 m 단거리 경기장으로 입장이 완료됐습니다. 어제 제 기억으로 박신이 우승을 했었던 박신. 걸로 기억 하는데 어제 3박신 나왔을 때 3박신 중에 2박신이 승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박신이 도 보이고 있고, 네, 있고 네, 박신이 다른 안방의 카렌도 네. 보이고 역시 박신이 많습니다. 음. 마르젠스키도 이제 앤트리가 된 모습이고 어, 다들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 명이 많이 보이네요 뭐, k 이오 좋아요, 칼은 아빠 맞아. 이런 것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자사의 스킬을 좀 네, 네, 아마 가장 강해 보이는 친구는 친구가 제일 있을 것 같은데 어, 후지히 어, 대피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친구 아니거든요 네, 맞아요 어, 이 친구가 또 어떤 큰일 날지도 많은 네, 친구를 잘 알게 네, 될것 네. 같고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맹화 잡았던 이제 토카이 테이호 테이호, 좋아요 드레이노, 테이호도 네, 트레이어도, 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이 친구가 이제 어 뭔가 PVE보다는 그러니까 스토리보다보다는 PVE 사랑과 즐겨하는 데 경험을 하다볼수니다잘 <목소리도> 잘 터지거든요 <목소리도> 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본인의 역할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헤어나오니까 갑자기 박수가 나오고요 그리고, <목소리도> 그리고 근데 카렌! 아빠와 빅카렌를사다 카렌 아버의 살짝 어잘 됐어요 단거리가 이제 카렌의본무이거든요 이렇게 어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이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등장해 주는 팀메일로 같이 일로팀에네 음, 어, 아, 네, 감동이 주소. 많은 이제 음악 소다 보니까 팬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요? 네 좋습니다 같은 소리의 팀메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략하게 나마 우리 출전 살펴보셨고요 네 오늘 AGF의 타마마 치노미나 디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, 이다이제 최종 이거입니다여러분이응원뭐 이거는 주시기 바랍니다. 어제는뭐모리는 이거는 뭐는분이올라갔거는요이마르뭐스거는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데 좋습니다.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이거레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이 자, 1뭐 이거는 이거니다이 2台マ 마일선 하샤 17번 타이키샤 돌. 고의 평가와 조금 불만가. 2번 인기와 고노코. 2달리 스프린트 하샤 1 4 브시. 아 올해도. 스파시 스の 2달리 마일선 하 15번 니치라스. 샤크라 브 7번 13번 드로 출소. 기반의 치라스 데드 키드리드. 출성가 어우, 가집이 없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거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이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... 이 맛집이... 맛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선집이 맛집이... 맛이 맛집이... 맛집이... 맛집이이 계속 따라갈 사람 있나요? 저쪽에 타이틀을 따라가는데 하지만 카렌짱! 카렌짱입니다! 레이스의 엔딩은 카렌짱입니다! 역시 단기 머리는 또 카렌짱의 공모되기 때문에 아! 카렌아 앞에서 모색했어요! 카렌 아버님의 카렌짱을 드리도록 습니다 다시 한번 애정이다 네! 무답한다 나의 애정은 맞습니다 아 정말 전 레이스의 이번에도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, 그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우리 카르나바님의 카르장이 1차 로 도착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카하입니다 상도 <웃음> 코너에서 참가하실 이제 네. 잠깐 포인트 오셨어요. 다음에 이제 강현이도 함께 할 텐데, 보고는 저희가 스태프들이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네. 무대회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여성분들 트레이너님들. 아,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아쉬우신 것 같은데, 지금. 그죠? 아, 미련이 지금 뚝뚝 남는 것 같은데. 고생하셨어요. 자 거의 약속 드린대로 우리 무대에 올라오신 트레이너님께는 모두 다 장패들을 선물로 드리니까요. 아래쪽에서 선물도 꼭 수령해 가시고요. 우리 마르데스키님 네. 로그아웃 하셨나요? 네.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. 아 본인분으로 참여하셨어요. 네. 좋습니다. 사실은 뭐마음같아서는한분한분다 음.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. 그렇죠. 네, 다음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상으로 단거리 레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게임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